의 운동교실 오늘은 3두 운동을 할건데요 자 3두 이팔 뒤쪽 일단 3두는 크게 여기 옆에서 보면은 이쪽 뒤쪽 이쪽 장두라고 하는 이쪽에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외축도 이렇게 보여지는게 이렇게 있는데 이쪽 장두쪽이 커야 어 우리가 이렇게 포즈를 취할 때나 팔이 두꺼워질 때 훨씬 더1리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운동을 많이 하면은 빨리 커질 수 있는 근육의 형태를 가질 수 있고요 외축두 같은 경우는 여가 나오면 모양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,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상한 이두근, 상한근, 그 다음에 여기 어 외축두, 그 다음에 장두 이렇게 네 가지가 보이려면 이두 두개 빼고도 이두 가지를 다 이렇게 골고루 해야지 이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크레스 다운 이라고도 하고 푸시다운이라고도 하는데 이 운동을 먼저 할 거예요. 여기서 이 스트레이트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로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점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스트레이트 바를 먼저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코의 힘을 꽉주고 몸이 크게 변하지 않아야 돼요.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약간 상체를 약간 숙이겠죠? 자, 여기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딱! 골반, 하체 이런 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쭉 어깨 팔꿈치가 일자인 상태에서 내렸다가 그대로 이렇게 쫓아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팔꿈치만 그냥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올리면 돼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여기서 내리면서 이렇게 팔꿈치가 돌아가면서 외전되면서 이렇게 끝까지 피시는 분들도꽤 많거든요 이건 이거 틀린 건는 아닌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돌리면 외축도에 체 수축이 가기 때문에 이쪽이 좀더 발달이 되고 예, 장두에 계속 그 집중을 하는 건좀 빠질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장두에다가 힘을 준 상태에서 혔다가 다시 피고, 혔다가 피고, 장두만 거의 운동 하려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었다 붙다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스트레이트 바보다는 로프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돌려도 상관이 없는데 좀 돌리... 여기서 얘가 같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손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중량할때좀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스트레이트 바를 할 때는 몸쪽이 좀 붙여서 그대로 폈다가 굽었다하는 장두가 더 많이 되는 운동을 하면 은 좋고 만약에 내가 측들을좀더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깨를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 로프 운동으로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. 몸 고정시켜 놓고, 잡고, 이 상태에서. 이렇게 사 살짝 조절로 돌아가요. 팔꿈치 외전되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가고. 그대로 수축을 하면은 팔을 거기다 풀면 이제 돌아가고, 매축도까지 힘이 더 들어가고, 다시 올라가고. 이렇게 되면 예로 루프를 하면은 손목에 좀 부담이 덜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로프를 했을 때 외축도까지 끝까지 수축을 할수 있는 때 로프를 사용하시면 좋고 장도 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몸 쪽을 붙인 상태에서 프레스다운을 할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바를 하는 게 좋아요 어, 부상의위험면서도 줄일 수 있고 어, 그리고 집중도도 딱 부위로 나눠서 외축도나 장도 나눠서 이렇게 좀더 집중할 수 있게 하면 좋으니까 는 이거를 선택을 할때 어,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키우고 싶으면 조금 더 스트레이트 바를 많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도가 필요하면 은 이렇게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율을 스트레이트 바가 한 10번 운동할때는 스트레이트 바가 한 7번 정도 되는 것 같고 얘가 한 3번 정도? 매번 바 끝이 났는데 한동안은 얘로 했다가 한동안은 얘로 했다가 이렇게 비율을 한 7대 3 정도 스트레이트 바가 좀더 저는 많이 해요 실수하는 부분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이 상태에서 이 몸을 이렇게 막못 잡고 이렇게 막 많이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. 무게는 그 올라가죠. 이 로프도 움직이고 근데 실제로 삼두가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딱 잡아주고 피부귀부피부 해야 실제로 삼두의 신장과 단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몸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올라갈 때 삼두를 신장시켜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굽히면서 어깨까지 같이 올라가면은 실제로 많이 움직이는 것같지만 실제로 운동이 덜 돼요. 무조건 또 많이 올리면 이 부하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계속 긴장이 된 상태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3두 운동에 좋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3두 운동할 때 처음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요걸로 해서 장두 외축도 다 공략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운동하실 때딱 그렇게 계획을 잡고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이쁜 삼두를 만들 수 있으니까 는 유용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이의 삼두 운동 중 프레스다운 이었습니다